내가 이 숲은 나하고 23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고 항상 물론 팔레사이 파크에라든지 아니면은 베어만 기녀라든지 아니면 베어만킨이라든지 아니면 허드슨 강변길을 걸으면서 많은 산책을 했지만 하루 집에서 한 2, 3분밖에 안 되는 지근거리에 이 숲이 있다는 것이 나한테는 엄청난 큰 축복이 됐고 또큰 인연이 됐고 그러한 이 인연 덕분에 혼자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눈 덮일 때는 항상 이렇게 첫 발자국을 내면서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색하게 된 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AT&T 본사가 있었고, AT&T라는 것은 미국의 그 모든 통신업계를 갖다가 대표하는 그 기업일 떠나더라도 세계의 다목적 기업으로서, 기업이 국가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걸 제일 먼저 보여준 가장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이었는데 그 당시는 AT&T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은 이미 AT&T를 대신해서 i b m 이라는또그 다음에 또 컴퓨터 그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 회사를 중심으로 한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적인 컴퓨터를 또 선호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도 빌게이츠가 나타나. 빌게이츠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또세신해서 요즘 이렇게 구글이라는 데가 나타나. 또 구글이라는 걸또 대신해서 또 수많은 또 이게 다른 또 이게 경쟁사가 나타난 것처럼 옛날에는 자동차 업계의 경쟁사는 자동차 업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구글이라는 데가 나르는 자동차를 그렇게 벌써 이미 특허를 낸다부터 자동차 업계의 경쟁 상대는 이는 자동차 업체가 아니고 보잉 회사라든지 항공사가 경쟁업체가 되고 스포츠용품 나이키 같은 그 경쟁사가 예를 들다면 아디다스라든지 리복이라든지 그러한 그 스포츠 업계 동류 업체가 경쟁세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 젊은이들 머리를 쓰고 즐기는 걸 좋아, 좋아하다 보니까 닌텐이라는 게임기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업체가 되고 또 닌텐이라는 또 게임기회사의 그 경쟁상, 대는 같은 종류의 경쟁사가 아니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타블릿 PC라든지 그러한 또그 생각지도 않은 경쟁사가 생기는 것처럼 앞으로의 종교도 기독교다, 불교다, 뭐 이슬람교다 종교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경쟁 상대를 받아도 문화와 정서가 우선하는 하나의 그 문화 컨텐츠를 얼마만큼 잘 살려낼 수 있는가 우리 여지껏 인류 역사는 그 종교라는 일종의 딜리전스 종교라는 종교, 워, 일 그것이 양대축을 이뤘지만 21, 21세기에 일찍 뭐라고 할 밀리니엄 시대를 지나가는 것부터는 이제는 종교 과일보다도더 중요한 게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흔히 할때 무슨 놀고 즐기고 어떠한 오락적인 하나의 그,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이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되 있기 때문에 종교를 우선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된다. 절점에502 클레네비뉴에서 터전을잡았다가 내가 잠시 94년에 떠나게 됐을 때또 또, 또, 돌아온다. 해가지고,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525글렌네비뉴에 내가 그 다시 이제 한 집을 장만하게 돼서 그 법당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니, 기념관 같이 이런 것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생각했는데, 오늘, 이번에 와서 그것도 다 없애고, 왜냐면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그것, 그거 자체가 이미 벌써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군더더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그 이번에 내가 정들었던 데로 갔다가 지금 아, 이렇게 철거하러 왔을 때감회가 아주 아주 난 이런 말할 수가 없다. 고 종교도 중요하지만 엔터테인먼트해서 내가 야구라는 것도 야구 프로야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남들 생각도 프로야구를 왔다가 왜 종교하는 사람이 거기에 반야하고 그걸 하는 야구 백전백패한다고 생각했지만도 앞으로의 젊은이들한테 서로하기 위해서. 종교보다도 오히려 문화와 정서가 우선할 때허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영혼을 갖게 뭐라 그북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었고 2013년도에 아버님이 전쟁 영웅이 됐고 새로운 또 화엄사의 기념비가 세워졌지만 얼마 전 며칠 전에 또 호국의 인물로 이렇게 아버님이 전쟁 기념 사업에서 세종 선정되셔서 내년 9월에 호국의, 호국의 인물로 되셨다고 내가 통보를 받았으나 내 조상 우리 아버지 많이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조상, 어떠한 꼭 이렇게 그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내 조상의 한을 풀어드린다 해도 바로 내 조상의 업도 내 업이다 생각하고 같이 느낄 때 종교라는 것은 거기에서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의 종교의 경쟁 상대는 결국은 우리가 볼때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을 얼마만큼 순환시키고 내 자신을 얼마만큼 정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법당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성전보다도 내 자신의, 내 자신의 성전, 내 자신의 영혼이 얼마만큼 설치냐에 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다 쓰레기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군도대기다 생각할 때 내가 이게 과감하게 여기, 아, 내가 쓸데없이 여기 있었던 데 흔적을 있었던 하나의 뭐, 하나의 그 기념관이 된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푸질없는 짓이다 생각했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내 자신이라고 내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될내 업이고 동행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백번수영을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무슨 소용이겠는가 몇번 물에 뛰어들어서 물을 먹으면서 물의 흐름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누굴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체험해서 자기가 느끼고 또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류사회라는 말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상류사회라는 것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떠한 그 집안적인 그 흐름이 있는 집안이 아니라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집안 자기의 선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를 성찰할 수 있는 하루라도 한 번씩 내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내 모습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가풍을 가르쳐 주는 집안이 상류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상류 사회라는 것 자체가 바로 종교보다도 더 우선하지 않겠다 생각을. 여러 가지 그 이제 유저지에 있을 때 나를 영혼을 많이 살찌게 해줬던 특히 이 숙기는 뭐 내가 이름을 지닌다고 하면 차길진 숙기라고 해도 좋겠고, 길진차 차에 뭐하튼 사색차라고 해도 좋지만, 아 여기서 차길진한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한 마리까지의 책을 쓸 때. 어떻게 썼고, 영혼의 목이 있을 때 어떻게 썼고, 여기서 그 눈물의 여왕을 할때 어떤 부상을 했고, 또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던 그런 터전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관계무량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누구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할 수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을 떠 가지고 항상 관조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항상 또 우리 또 만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